그근고 집에 가던 중 출출해서 만두가게 들렀습니다 집에서 만든 손만두가 10개에 천원? 우와 싸네 어우, 어우, 냄새도 죽이고 맛있겠다 야, 아저씨 만두 30개 주세요 아 진짜 살 거예요 맛 없으니까 사지 마세요 후회하지 말고요 어, 아저씨가 장사가 잘 돼서 낙담한가 보네 나라도 힘내라고 사드려야겠다 난 정말 착해 아유, 맛있는 냄새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얼른 주세요 김치만두 반 고기만두 반이요 아 진짜 맛없어요 아니, 그래도 사실 거예요? 아뭐사겠때는왜 저러는 거야 아유, 나 진짜 짜증날라 그러네 아 그냥 주세요 3,000원어치요 아 그러면 일단 사드릴게요 근데 먹고 나한테 뭐 욕하거나 따지러 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사드립니다 네, 네, 알았어요. 아저씨 맛있게 먹을 테니까 힘 내시고 많이 파세요. 그리고 는 집에 가서 동생이랑 만두를 먹었는데 야, 대도한데? 와, 상상 이상의 마이 세상에. 야, 진짜 아무 맛이 안 나. 헐. <웃음> 야, 신선해. 기발해. 원더풀. 이 땅을 왜 사왔어? 개나 줘버려. 그래서 진짜 애완기한테었어요 얘 예, 삐앗삐앗 음, 음. 다음날 일을 끝나고 만두까지 앞에 지나가는데 아저씨와 눈이 맞쳤어요 진짜 맛없죠? 정말 맛없죠? 내가 미리 말했잖아요 <웃음> 어 정말 그러게요 이 아저씨 뭐하는 사람일까요? 오늘도 아시는 꿋꿋하게 맛없는 만두를 팔고 있습니다.